창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혜순입니다 음, 저는 대학에서 상업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강의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이과목에 대해서 공부한 지식을 쌓으려고 대학습당을 찾고 있습니다. 저는 모지아나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.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더 많은 외국어를 서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민대학습당을 자주 찾곤 합니다. 정말 여기. 여기 찾으면 많은 외국어 청취도 할수 있고 많은 외국어 문서들도 벌써 있어서 정말 찾습니다 이렇게 방학 기간에 더 많은 외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이라이 찾고 납니다. 새색인 <웃음> 과학과 기술의 시대다. 분초를 아끼며 남들도 달린다. 남들이. 정초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민대학수당을 찾은 독자수들만 해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. 그들 속에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. 욱이 지금은 방학이 아닙니까?